안녕하세요 닥터진 입니다 희망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모두 성형대박 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년기획 특집 성형대박나기그 1탄으로 오늘은 눈성형대박나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오시면 닥터진이 여러가지를 살펴보면서 눈모양에 따른 적합한 방법과 디자인을 설명해 드리는데요 상담시에 아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지만 가장 중요한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닥터진이 상담시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눈뜨는 힘이에요 이 눈뜨는 힘이 충분해야 또렷하고 예쁜 눈모양이 될수 있고 눈뜨는 힘이 약하면 수술 디자인이나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검하수의 여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분들은 많은 분들이 단지 눈꺼풀 피부가 덮여서 눈이 작아보이는 가성 안검화수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눈매교정 등 별다른 수술을 추가로 해야 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어, 우리가 피자 먹을 때 핫소스를 뿌리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쌍꺼풀 수술할 때이 눈매교정은 핫소스가 아니에요. No. 안검화수라는 증상에 대한 약이에요. 약! 증상이 있는 분은 당연히 약을 먹어야겠지만 멀쩡한 분은 이 약을 먹어봐야 입만만 쓰지 별 도움될 게 없겠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예요.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잘 어울리는 쌍꺼풀 라인의 크기를 정할 수 있어요. 이 거리가 좁은 분은 조금 라인을 작게 잡고 이 거리가 넓은 분은 좀큰 디자인의 라인도 가능하죠. 그렇다고 이 거리가 넓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한 1cm 정도 거리가 있거나 내 눈의 상하폭 정도의 거리 정도가 예쁜 눈 모양을 만들기에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적당한 안구의 돌출 정도예요 이 적당한 이라는 표현이 참 애매하긴 한데요 안구의 돌출 정도는 병원마다 논문마다 차이가 있고 사실 아주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면 돌출이 된 눈이다 함몰된 눈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기엔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함몰된 눈보다는 약간 돌출된 눈이 수술후에 예쁘고 또렷한 눈매가 될 가능성이 더 많고요 같은 크기로 쌍꺼풀을 하더라도 약간 돌출된 눈의 경우가 쌍꺼풀 라인이 더잘 보이게 돼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참고될 만한 사진 가져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사진 속 주인공과 비슷한 결과가 가능하신 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이미 그 사진 속의 주인공들은 눈만 예쁜 게 아니라 얼굴의 비율이나 코나 입이나 다 훌륭하죠. 마치 닥터진에게 비의 눈을 갖다 붙인다고 닥터진이 비가 될순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라 시금치야. 그라 시금치야. 네 번째는 피부의 처짐과 두께 등 피부의 상태가 중요해요. 피부의 처짐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쪽이 아무래도 더 좋고요. 피부의 두께는 진피층의 두께와 피하지방층의 두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피부가 얇은 분이 더 날렵하고 선명한 라인이 잘 만들어지지만 또 너무 피부가 얇은 분은 유착이 잘 생기지 않아서 쌍꺼풀이 풀릴 가능성도 좀 있고 잔주름이 생기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피부 두께가 중요하죠 다섯 번째는 눈의 지방량이에요 눈의 지방은 안화지방이 있고 피하지방이 있는데요 이런 눈의 지방은 우리 눈이 퉁퉁해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안화지방과 피하지방은 해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안화지방은 우리 눈 주변의 경막 속에 들어있는데 안구를 둘러싼 쿠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안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피하지방은 피부 밑에 있는 얇은 지방층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피부의 두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안화지방은 메모법을 하면서도 부분절개를 통해서 일부 제거할 수 있지만 피하지방은 절개법을 통해서만 제거가 가능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어요 아직 한발 남았다 마지막으로는 적당한 눈동자의 크기에요 눈동자가 너무 작으면 수술 후에도 눈매가 또렷해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너무 눈동자가 크면 눈뜨는 힘이 충분한데도 꼭안검하수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눈동자의 상하폭이 한 1cm 정도면 적당하다고 볼수 있죠 결국 좋은 조건을 타고난 사람이 수술 후에도 예쁘게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병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단지 눈꺼풀 피부에 덮여 있어서 그 모습이 가려져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매몰법으로 살짝 집어 주기만 해도 그냥 아주 쉽게 대박이 나는 경우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망하시긴 알길러요 앞에서 말씀드린 조건들 중에서 안구의 돌출 정도나 눈동자의 크기 등 타고나야만 하는 조건도 있지만 수술을 통해서 살짝 바꿔줄 수 있는 조건들도 있거든요 눈뜨는 힘이 부족한 경우에는 안검하수 교정술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고요 피하지방이 많아서 눈이 통통하거나 안화지방이 많은 경우는 절개법 쌍꺼풀을 통해서 좋은 여건으로 살짝 바꿔줄 수 있어요 눈과 눈썹이 가까운 경우는 그에 맞는 디자인으로 얼마든지 개성있고 매력있는 눈이 될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상담 오셨을 때 절개법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면 아주 실망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절개법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조건 중에 안 좋은 조건을 좋은 쪽으로 바꿔주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닥터진이 여러분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눈의 조건과 완전히 동떨어진 나와는 맞지 않는 그런 눈모습에 더 이상은 너무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요 내 눈에 맞는 디자인과 방법을 잘 찾아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 대박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와드리는 것이 또 닥터진 같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